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오늘은 2020년 5월 9일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낮에 부산지역은 종일 비가 내리고 있고요. 어, 원래 이제 병원에서 의사생님들이 선 하시는 자자성어 중에 비가 오는 날은 환자가 적다는 뜻으로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어근데 부동산 또 이런 날은 손님이 좀덜 하실려나 이러고 유비무객이라는 말을 오늘 저희 실장님과 둘이서 주고 받았었는데요. 웬걸요? 점심 지나고 나니까 계속 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많이 하러 오셨고요. 오늘 결국 대연 3구역에 115 타입은 계약금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 왜 이렇게 아직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오늘또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계약금 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평수가 크다든지 이런 계약들은 이제 매매 대금이 6억이 넘죠 6억이 넘을 경우에는 여기 적힌 것처럼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부산 지역은 6억이고요.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은 그게 3억 이상인데, 그리고 9억 이상은 굉장히 이제 자료를 다 증빙을 첨부를 해서 두개 가열지구에는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나마 아직 부산은 여기 적혀 있는 요게 실제로 실거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될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든요. 어, 원래 이게 실행이 이제 그 되고 난 이후에 원래 재개발 지역은 어, 프리미엄 이랑 감정평가액 이랑 더해도 매매가가 어, 6억이 넘는게 입주하고 나면 6억이 넘지만 입주 전에는 6억 넘는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 어, 그래서 이거 처음에 시행한다 할때와 6억 이상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한번 쓰는 거래 그래 해봤으면 손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었 근데 지금은 심심찮게 이런 계약들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그제 2구역만 해도 이미 114타입은 프리미엄만 해도 7억 2천선에 가가 있고요 대연 3구역 같은 경우도 115타입은 요 매물은 프리미엄이 4억 8천에 거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평수니까 감정평가액이 또 있겠죠 두개 더하면 이미 6억을 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러면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명의를 일단 공동명의를 하실 경우에는 어, 만약에 취득자금이 예를 들어서 7억 2천에 계약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어, 요 금액을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 딱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셔가지고 어, 그러면 예를 들어 어, 7억 2 0 0 0이니까 7억 2 0 0 0 나누기 2을 하면 3억 6천씩입니다. 그죠? 3억 6천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요 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하는데 먼저 성함을 여기 적으시고 주민등록번호도 적으셔야 되고 그리고 주소 적으시고 인적사항 휴대폰 번호 적으시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돈 가운데 만약에 예금에서 인출해야 된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아까 매매가가 예를 들어 7억 2천이고 1인당 해당되는 금액이 3억 6천이 되도록 어 부부가 공동계약을 했을 경우에 3억 6천에 되는 자금을 그 중에 예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만약 최근에 주식을 팔거나, 뭐, 채권을 팔았다, 이러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대부분 이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금이 1억이면 1억, 뭐, 2억이면 2억 적으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뭐, 아들한테 집을 사준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정렬을 한 5천까지 했다, 뭐, 이런 금액들. 아니면 상속을 받았다, 뭐 상속 1억, 이런 금액을 여기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등, 그 밖에 자금, 이렇게 돼 있죠. 어, 요거는, 보통 우리 계좌 이체를 하곤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계좌 이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딱 현금을 들고와가 계산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적는 거예요, 요 돈을. 그리고 어 자기 자금을 이제 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뭐 부부간 증여인지 아니면 뭐 아버님이나 이런 직계좀비속간의 증여인지 요런거 이제 적어 주셔야 되고. 요거는 현금을 딱 제출할 경우에 아까 뭐 보유 현금이나 요런거 체크 하시고요 그리고 집을 팔고 그 팔은 자금으로 이제 새로운 집을 새로 사는 거다 그럴 경우 여기에 적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합계에 걸리기 적습니다 합계총액을 어, 여기 적고요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코 조금 내리면 요 어, 이제는 뭐가 있냐면 금융기관의 대출액 어, 보시면 대출은 어, 우리가 이주비 대출도 있고 그죠? 어 그런 이제 대출하는 금액을 여기다 총액을 적습니다. 근데 조합은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내 집을 뭐 어, 담보로 해서 지금은 뭐 매매 계약서를 열 경우에 대출이 지급되는 은행들이 있죠. 그런 대출 금액을 적고 그 만약에 집을 담보로 대출했다 여기 적고 직장에 신용 대출을 일으켰다 여기 적어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음 예를 들어 이주비를 뭘 이렇게 제시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아니고 신용대출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여기에 이제 금액을 적어 줍니다 이주비가 만약에 1억 한 2천 이다 여기 적어주고 대출금 종류 그냥 뭐 이주비라고 쓰는거죠 요렇게 쓰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체크를 하신 경우에는 어 주택 보유 한채면 한채 두채면 두채 이런걸 체크해 주셔야 되고 어 그리고 요 내용은 그런걸 적습니다 그리고 여으면 어, 자동으로 이렇게 합계이또 뜹니다 요 내용 쭉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대출 승계 금액에는 여기에 이제 이주비 금액을 적어 주는 거죠 대출의 종류는 이렇는데 그 이주비로 처리를 한다 승계를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죠 부부 두 사람 경우에 원래 이주비는 대표조합은 한 사람 명의로 그게 실행이 되죠 그럴 때는 두분 중에 명의를 이주비를 실행하시는 분 쪽에만 요 항목을 적고 이주비를 실행 안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적을 일이 없겠죠. 고금액만 그 달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똑같이 반으로 나누기 일을 하셔갖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입주 계획을 어 당연히 본인 같이 입주하겠죠. 입주하는 거 체크하시고. 나중에 만약에 세를 줄 것이다. 그러면 세줄 것도 체크하시면 되고 입주 예정 시기는 아파트 완공되는 그 시점을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계약서 쓰거나 실거래하는 그 날짜를 여기 적어주시고 서명하고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실 경우에는 이걸 각각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각각 총 거래 금액은 반을 나누어서 적으셔야 되겠죠. 매매가의 절반. 계좌 이체하는 게총 얼만지 대출 이제 승계 받는 게 얼만지 그리고 현금으로 몽땅 가져와가 주는 게 얼만지 그런 걸 적습니다 어, 알면또 별거 아닌데 이것도 모르면 굉장히 뭐 뭔가를 제출한다 싶고 뭐 조달 계획서를 뭐 낸다 하니까 굉장히 뭐큰 조사를 받는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이제 또 6억이 넘어가는 거래를 어, 알면 대비가 되는데 그쵸 모르면 굉장히 미리 또 불안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는 거 제출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특별한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거래를 신고할 때는 음, 계약서를 그러니까 보통 가계약금을 넣으셨죠 그러면 매수 쪽에서는 6억이 넘는다 하면 요 양식에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계약서 쓰고 나서 그걸 매수 소장님한테 제출을 해 놓고 가시면 어, 실거래 신고할 때 요걸 소장이 한꺼번에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실거래 신고할 때 매수 쪽에서 직접 제출합니다 라고 체크하고 실거래 신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직접 가셔야 됩니다 구청에 많이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리고 계약대 또 미리 안 주시면 나중에 다시 또막 체크해가지고 서로 사진 보내야 되고 아니면 오셔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미리 다 준비하셔가지고 계약서 쓰실 때 신분증, 도장, 자금 조달 계약서요 내용 미리 쭉 적으셔가지고 드리고 가시면 굉장히 계약서 준비하시기가 편하겠죠. 요거 한번 챙겨보시라고 오늘 올려드렸는데 어 재개발 지역은 주택을 아직 허물지 않고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등본이 살아있고 건축물대장이 살아있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등기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걸 반드시 적야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근데 재개발은 건물이 이미 철거되고 토지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계약서 자체를 주택을 안 쓰고 토지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재개발 입주권 거래를 할때 이럴 때는 6억이 넘더라도 요거는 제출 안해도 됩니다 주택신고 할 때만 요거를 제출하니까 건물 철거 안됐다 이럴 때는 취득세 아직 뭐 1.1이나 아니면 뭐 1.3이다 요럴 때는 요걸 챙기시고 그렇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느새 오늘 토요일이네요 벌써 5월이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장미의 계절이기도 하고 조만간 또좀 있으면 아카시아 꽃향기가 굉장히 날리는 정말 계절의 여왕이 또이 5월이죠. 코로나도 좀 잠잠해졌고 하니까, 이제 이런 때는 지금, 어, 뭐, 나들이도 나들이지만, 집값이 있잖아요. 재개발 지역의 입주권은 움직임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매물이 많이 없고, 거래를 하고 싶어도 물건 자체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고 프리미엄들이 계속 좀 우상향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흐름 속에 있고요 기존 구축은 아파트가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보합 내지는 하락이라는 통계들이 부산에도 들어 보이는데 입주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많이 움직여 보시고 그렇다고 또 아무 구역에나 들어가시면 안 되잖아요 어또 그러고 괜찮은 구역에 들어가려고 하면 매물이 없어요 지금 아어 정말로 하실 분들은 매물 좀 주세요 초롱부동산에 <웃음> 팔 물건이 없습니다 <웃음> 저는 중계를 해야 되는 공인중계사 잖아요 맞죠 물건 좀 주세요 <웃음> 오늘처럼 이렇게 뭐 좋은 물건은 금방 금방 임자를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 분들이 계시고 또 블로그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물건 주시면 정말 암시게 잘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웃음> 오늘 비 오는 날인데요 오늘도 많이 바빴었고요 내일은 쉬고, 내일은 제가 2시부터 또 7시까지 세금 교육을 받으러 가는 수업이 있어요. 한 8주 동안 그거 받고 오면 다음에 또 좋은 밑거름이 돼서 유튜브에 다 풀어드릴 거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